말이지.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. 네 들어가 보요 이제 가볼까 네. 네. 자부터 어디부터, 우리 어디부터지? 여기부터가어 어. 신거 어. 어, 어.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맞아? 그거 맞아? 너무 신거해 버릴 거야? 오 오. 가한한번 <웃음> 어. 너무 조심조심조심. 아, <웃음> 조심, 조심. 여러분 박물관에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. 알겠죠? 지금 촬영 중입니다. 채영이네. 채영이. 어작해 있는 상황이고요. 시간이 얼안 남았는데. 헤드에이크. 빠 아, <목도> 이아게 <있고> 아, 이건 좀... 아, 이거 어떻게 맞춰? 다있자 아, 이상영와상에 내일 모리 스무 살 되는 애들이 모리 장난을 몰라. 하고 있으니 이런 이 나와. 아니야 안 나와. 너너 한이 옆으로 가야 돼. 짠. 어 여기 뭐가 있어. 어. 는데 어. 우와 나사복어나 나 때리는 거야? 그래야 타은 거야. 맞췄는데. <웃음> 어. 어나 진짜 찼는데? 그래. 심찾아가가져가만들어서 근데 그나마 되는 거 아니에요? 빼고 치겠냐? 그거 아니아 이거 아니잖 이거, 이거 아니잖 어? 어, 나포크로고나 이거 채 했다. 이쁘지새 맺어야지. 냄새 맺지 <웃음> <웃음> 아 이런거 안 되지 나 진짜 나 음. 음. 아이런식으로 해보라 아닌가? 아, 아까처럼 어, 그렇지 그렇지 에 이거 이따 손에 딱잡아보어 박수 야 뺏어 뺏 아니 그거 왜 뺏었는데 진짜로 아, 아 진짜 야 빨리 넣 빨리 넣어 빠게 빨리 빨리 오케이 오케이 그렇다고 쳐줄게 채영아 재밌어? 응 음. 재밌지. 나도 기쁘다나지잘 하는데? <웃음> 좋아? 안안 <웃음> 좋아? <안> <웃음> 좋아? 안돼. <웃음> 야너 구독 구독 구독. 구독. 좋아? 좋 좋아? 요나은아 좋아? 좋아? 좋아? 좋아? 좋아? 좋아? 좋아? 좋아? 좋 알림 설정까지. 알림 설정. 엔탈 그거 맞아? 엔탈아 <웃음> 그거 맞아? 윤놀이 하는 거 아니었어? 네. 신준연씨 그거 맞으세요? 여기 아, 신주연씨요? 어 네. 예, 예. 어. 어 네. 가방 셔츠야! 브이로그 감으라 아무튼 아무튼 아무튼 아무튼 아무튼 아무튼 아무튼 아무튼 아무튼 아무 아무튼 아무튼 아아 아무튼 아무튼 아무튼 아무 아, 아, 아, 맞다 그래. 예, 아. 쳐. 쳐. 아, 이 재밌었다. 최기정 군 맞습니다. 저희는 깔끔한 이에요머문 자리는 아름다게 짜잔. 시다 라떼이콘 먹고 뛰 가요. 아, 막걸 먹고 싶어. 막걸리 내가 사 줄게. 신준도 개멋있어. 우리 응. 모습 다 초라하다. 야 전화 전화 전화. 레베스 아직 안 터지는데 괜찮아 여기서 치면 딱 내려서 소통할 거야 여보세요? 어 트럼프 잘 지냈어 <웃음> <웃음> 저희 촬영이 끝났어요 저희는 이제 그행 잘못가 찍으러 가고 있답니다 근데 저희 편집이 남은 거 알죠? 너무 싫어요 편집은 원편없이 끝나고 찍는 거 어때요? 찍는 거요? <웃음> 맞아 저희 지금 원소 접수 기간이에요 저희는 K93이기 때문이죠 yeah. 하나, 둘, 셋! 뭐해요 네, 사인도 찍고 있어요